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어더블이라는 오디오북 멤버십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30일 트라이얼 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를 하지 않아서 이번 달에 자동 결제가 됐습니다 약 14불 정도 그래서 오늘은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먼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어카운트 디테일스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게 멤버십 해지를 하기 전에 크레딧이 0 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크레딧이 1개나 2개가 있는 경우에는 꼭그 크레딧으로 원하는 오디오북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멤버십 해지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,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 바로 캔슬 멤버십이 보이네요 여기 클릭해 볼게요 자 아마존은요 계속해서 멤버십 해지를 하지 못하게 뭔가를 제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거 싹다 무시하고 일단 직진을 해봅시다 자 no thanks continue canceling 여기서 많은 옵션이 있어요 왜 탈퇴를 하느냐 하고 설문을 하는데요 다 필요없고 일단은 음, too expensive 이걸로 갈게요. 이게 제일 탈퇴를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용어에 혼돈이 있는데, 어, 탈퇴, 즉, 멤버십 해지를 말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또 뭔가 옵션이 있죠. 어, 그렇지 않습니다. 나는 계속해서 finish, canceling으로 갑니다.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. 일단은 여기 보니까 Your account, your membership has been canceled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멤버십이 잘 해지가 되었다고 나오고 의외로 빨리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받지 않고 바로 해결이 되었네요. 어, 좀 재수 없는 경우에는 뭐 콜센터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. 라든지 상담을 해주겠습니다. 라는 이런 좀 자질구레한 어, 질질 금뭐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바로 돼버렸네요 비싸다고 해버리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도요 한번 해지 하실 분들은 어,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즉, Too Expensive를 선택하셔서 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